안녕하세요. 송산면 토지공장 전문 송산 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임대 이어 사강시내와 약 1km 정도 근접해 있고 마더IC와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원순환시설 즉 고물상 매도 물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 사강시내와 각각 는 것은 인력 수급에 유리한 점이 있고 공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ic 와의 근접성도 좋은 위치에 있는 자원순환 시설입니다 그럼 물건지 영상 보실까요 계획관리 지역인데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직원들 차 주차시켜 놓고도 충분한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공장들이 대부분이라 민원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에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이며 대지 면적은 480평에 건축 면적은 55평으로 1층은 사무실, 2층은 숙소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고 건축연도는 2018년 12월 27일이고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원래 18억이었는데 이번에 공장주인분에게 강곡하게 부탁드린 결과 17억 5천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문의주시면 내부시설도 확인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영상도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